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제가 PC게임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어, 처음 PC게임 할거는 이제 로스트아크로 한번 육성을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자 이번에 신규 서버가 또 열렸고 점핑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한번 처음부터 이제 성장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저처럼 로스트아크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제 영상 보시고 같이 성장하시면 또 재밌을 것 같네요 자 지금 홈페이지에 오셔서 자 이벤트템에 여기 신규 서버 이나보 오픈 기념 자, 새로운 보험 시작이라고 적혀있죠? 아, 누르는 순간 바뀌어버렸네. 그러면은, 신규 서버 전용 점핑권을 하나 지급받게 되거든요? 여기서 점핑권을 꼭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점핑권을 받고 시작하시면 되고요. 기간은 9월 29일, 정기 점검 전까지 이걸 사용할 수 있고, 아이템 레벨 1302로 바로 점핑이 가능합니다. 로스타크는 이제 캐릭터 레벨, 원정대 레벨, 그 다음에 아이템 레벨,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어, 그 중에서 아이템 레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점핑 하시게 되면은 바로 1302짜리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점핑은 신섭 전용이기 때문에 신섭에서만 사용 가능하고요 자, 이 신섭 점핑을 하시게 되면은, 어 11월 10일 전까지 받는 니나브 전용 출석부 받고, 이렇게 아바타 9개 중에서 하나를 받을 수 있고, 뭐 이렇게 탈거 3개 중에 한개 뭐 펫도 여섯 개 중에 한개 이렇게 봐줄 수 있네요 그 다음에 뭐 길드 이벤트 그 다음에 경품 이벤트까지 자 일단 점핑권 여기 받기를 눌렀으니까 인게임 들어가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캐릭터를 만든 다음에 자 여기 지금 점핑성장 가능이고 적혀있죠 아까 홈페이지에서 점핑권을 받으신 분이라면은 요렇게 떠 있을 겁니다 여기 점핑성장을 눌려가지고 보시면은 페이튼 패스 이벤트권이라고 적혀있죠 이벤트권을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패스 사용을 누르게 되면은 점핑이 된 거예요. 바로 이제 넘어가죠? 마우스 우클릭. 이게 꾹 누르고 있어도 가집니다. 자, 상호작용키는 G라고 되어 있고요. 아, 바로 캐릭터 고르는 게 나와 있습니다. 애초에 홀리나이트로 하려고 마음으 먹고 간 거기 때문에 다른 거안 보고 바로 이걸로 결정할게요. 오. 여기 기본 장비인가? 그다음에 체험 끝내기로 선택을 하면 되고요. 가자. 홀리 나이트. 어이 기본장비가 영? 진짜 기본장비네 그 다음에 베아트리스한테 말거면 됩니다 파란빛 따라서 여기부터 이제 시작해요 캐릭터 다 골랐고 기본적인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 이거 오픈 초창기에 끼룩끼룩 생각나네 맞아요 로고 로딩 화면에 뜨면서 맞아 대결이 엄청 있었는데 그때 자 여기부터는 이제 프로로그 넘기게 하시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대신 넘길 때 아마 보상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공방곡을 아바타 같은건데 굳이 안받아도 되고요 모험가의 아, 길 아마 여기부터는 받아야 할겁니다 패주고 자 여기 보면 기능성 배틀 아이템 뭐 회복용 아이템 이런거 전투할때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여기부터 아마 진행하시면 될거예요 나는 뭐 스토리 다 보면서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그냥 아까 넘기기 안하시고 즐기시면 됩니다. 아니면 처음 처음 캐릭터는 그냥 다 넘겨버리고 나중에 부캐 키울 때 어, 스토리 하나하나 보셔도 되고요. 자 스킬 포인트 받았죠? 그냥 말 걸었는데 지금 이게 하나하나 지금 점핑하는 과정이에요. 자 여기가 이제 지원 장비죠. 요거 받으시면은 자피 눌려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어 아직 130이네?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뭐 튜토리얼 읽어보는 건데 잘 모르겠는 분들은 하나씩 보시면 되고요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스토리 같은 진행을 할 건데 그냥 여기는 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주시면 됩니다 딱히 어려운 게 없어요 자 여기서는 배를 받은거라서 그냥 이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Z키로 정방 누르고 서 나온 목록에서 아까 아이템 사용한 애슈를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클릭으로 집어넣으시면 완료되고요자 그리고 오른쪽 미니맵에 있는 1번지역으로 가시면 됩니다 탭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미니맵이 나오고요자 여기 미니맵 나오죠? 여기 위치로 갑니다. 이렇게 일일이 누르기 귀찮죠? 어, T를 눌려가지고 자동 이동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스페이스. 쾌속 운항이라고 여기 게이지 있죠? 다 차게 되면은 이렇게 스페이스 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지나가는 길에 부유물 보이면은 G키 눌려서, 예, 네, 얻으라고 하네요. 자, 건지기. 건지기. 자, 다음 은 저쪽이네요. 자, 떠돌이 상선에 오면은 아마 퀘스트가 완료될 거예요. 자 방금 질문에는 해적주와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방금 선택은 어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악보를 하나 얻었구요 마음의 칸타빌레 자 오른쪽 2님에 보면은 저 1번 위치 저기 가서 이제 아까 배운 마음의 칸타빌레를 연주하면 됩니다 자, F2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악보가 나오고요 아까 배운거 이거죠 오, 이거 호른으로 <웃음> 노래를 부르네 기다려왔어. 세상을 신 창조한 종족. 자, 여기부터는 이제 채집에 관한 튜토리얼을 진행합니다 자, 인벤토리 칸 열어가지고 채집 도구 상자 있죠 열어서 그냥 장착해 주시면 돼요. 장착 후에 B 키를 누르면은 어 밑에 바뀌었죠? 일반 사냥에서 생활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각각 채집하고채감을세 번씩 하라고 하네요. 자, 지금 여기까지 이제 하게 되면은 레벨 50 레벨이 되고요. 전투 레벨 적혀 있죠. 그리고 아이템에 또뭐 새롭게 받았습니다. 열어서 착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반지 하나가 바로 착용이 안되는데 피키 눌려가지고 이렇게 끌어오시면 됩니다 오 이제 좀 성기사다운 모습이 됐네 아 드디어 스킬 다 찍을 수 있네요 252개 다 열려있습니다 아까 추천 스킬 가가지고 자, 스킬 관련은 여기 앞에 있는 튜토리얼을 다 끝낸 다음에 어 천천히 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두번째 채집 관련 자, 수렵도구랑 여기 고고학도구 착용하시면 되고 자 여기 적혀있는대로 어, 쓰면 됩니다 음파탐지 여기 A버튼에 등록되어 있네요 아 유물탐색 저건 안눌려구나아 <웃음> 아 여기 R키에 R 등록되어있는 유물탐색을 제가 안 눌렀네요 어 정확하군 다음 수렵수렵 수렵. 투척이죠 요거 큐드르면 되네요 Q로 어, 이렇게 잡으라고 잊혀진 정적의 자, 요렇게 되면 지금 클리어 됐고요 자 바로 이제 성장의 방해라고 넘어왔는데 각종 이렇게 튜토리얼 그냥 알려줍니다 참 수행의 방 이건 뭐 주냐? 아 새싹머리 아 이런 거 주는 거구나 자 이제 전투 요소 스킬 조작 뭐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 뭐두 개는 굳이 뭐 템이 뭐 그냥 모자 아바타인데 있으나만한 뭐 그런건데 갖고 싶으신 분들은 진행 다 하셔서 받으면 되고 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모험 시작 모험가의 길만 아이템 받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머리 장식 그런 아바타입니다. 자 여기부터가 지금은 점핑 캐릭터 이제 본격적인 시작되는 곳입니다. 파프니카 스토리 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곳이고요. 여기 맵에 보시면은 이파랑 색깔 이 파란색 원을 잘 보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